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SNS 댓글, 운행 당시 복장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를 계속적 의사로 운전하였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나 4492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중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현재 운전하고 있느냐 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년과 2014년 무렵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륜 자동차의 상당한 관 심을 보이는 들과 일반 도로 등에서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진 등을 게시한 사실이 각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15년 1월 16일경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보증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나 통지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륜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험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망인은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망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의 기종, 복장 및 댓글 내용 2015년 2월 8일 발생한 교통사고 및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운행한 각 이륜자동차의 기종과 망인의 복장, 위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단지 이륜자동차 운전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이나 동경의 차원을 넘어서 수시로 스피드를 즐기기 위하여 이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보입니다. 전담조사팀에서 2016년 3월 2일경 KB 손해보험으로부터 망인이 2015년 2월 28일경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6년 3월 4일경 법무법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하여 2016년 3월 10일 가능하다는 의신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16년 3월 22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만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6년 3월 2일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만인의 통지 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년 3월 22일경 이루어진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는 접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